Let's do it. 네, 관련된다. 안녕, 동투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보자는 물론 운전을 한지꽤 오래된 경력자조차도 도로에서 어떤 차량이 통행 우선권이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바로 서로 마주보고 기싸움을 하거나 심한 경우 욕설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애매했던 상황별 통행 우선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투뷰. 신호등이 있을 때야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신호등이 없는 교차 교차로에서는 혹시 사고라도 발생되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오늘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자고 첫 번째 교차로에 선진입했을 때 교차로를 통과하려 할때 만약 이미 내 차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야 기본적인 내용이지 그런데 두 번째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했을 때 정말 애매할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 이런 경우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운전석 쪽에 충격이 가게 되면 운전자가 심하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차가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야 세 번째 교차의 도로폭이 넓고 좁을 때 한마디로 이런 경우는 도로폭이 넓은 쪽의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좁은 쪽에서 나오는 차량은 좌우 차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서행을 하면서 주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야 네 번째 교차로에서의 그 좌회전 그림에서처럼 우회전하려는 차또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가 있을 경우엔 우회전과 직진하려는 차의 우선권이 있고 차들이 지나간 후에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살피고 좌회전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야 다섯 번째. 통행 우선권이 겹치는 경우 정말 이런 경우 서로 통행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애매한 경우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교차되는 곳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즉 도로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와 우측 통행 우선 차량의 경우로 과실 처리 기준을 잘 몰라 억울한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는데 이 경우는 폭이 넓은 도로의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그래 여섯 번째 신호등이 있을 때 유턴 차량 아직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하려 할때 반대쪽 차선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멈춰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도로에서는 신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신호를 받고 유턴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는 거죠 참고로 유턴시 뒤차가 먼저 유턴하려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뒤차의 모든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일곱 번째 회전 교차로 시범 지역에서 효과가 인정돼서 점차 많은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회전 교차로에는 특별한 신호가 없기 때문에 가끔 진입을 어려워하는 운전자가 있는데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한 차량이 통행 우선권이 있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진입 차선에 정지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그 때문인 거지. 여덟 번째 로터리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곳인데 회전교차로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통행우선권의 경우가 회전교차로와는 정반대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지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로터리에는 정지선이 회전차로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을 때 회전차로의 차량은 정지를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아홉 번째 T자형 도로. 정말 여러가지 상황이 겹칠 수 있는 곳이 T자형 도로인데 그림처럼 A 차량은 직진, BC 차량은 좌회전하려고 상황이 겹친다면 과연 통행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가장 먼저 직진 통행 우선권이 있는 A 차량이 주행을 하고 운전자 보호 통행 우선권이 있는 B 차량이 좌회전하고 을난 후에 C 차량이 가장 나중에 좌회전을 해야 맞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하는 것을 모르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오해 고성이 오가고 또 시비가 붙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는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사고 없는 운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